아 어, 도연아 네 안녕 예 네, 안녕하십니까 영상 <웃음> <웃음> 찍으니까 무슨 말을 해뭐 말할 게 생각났어 잘 생각이 안나아 <웃음> 생각 안 났어 네. 오늘 이렇게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음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던 건데 오늘 이렇게 봐서 일단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요리는 힘든 직업이잖아. 네 그렇죠. 그렇죠. 어, 그렇게 간단하게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. 아, <웃음> 어. 그럴 것 같아요. 아, <웃음> 어, 그래? 예. <웃음> 네. 어, 어떤 점이 좋았어? 그냥 좀 요리가 단순한 요리가 아니고, 좀 그래도 오므라이스나 약간 이런 게 좀. 오므라이스 그 계란도 만들 때 되게 좀 회오리처럼 말아서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 좀 한번 배워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? 그럼 네. 좀 이따 회오리 오므라이스 만드는 거 한번 알려줄까? 네아 <웃음> 그래? 그러면 좀 이따가 한번 어, 기록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음. 소리 지금 들리잖아. 네, 소음 되게 되고 지 그러면 자 이렇게 요 중간을 중간에 옷 오토 포커스가 맞, 맞춰지거든 어, 네. 설정을 그렇게 했어. 어 일단 회열이 오므라이스를 하려고 하려면 일단 계란이 먼저 준비돼야 돼. 어, 계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깬 계란보다는 이렇게 깨 가지고 한번 이렇게 거품기로 한번 전 후에. 이걸 잠깐 둬야 돼. 네. 왠지 알아? 왜그러 왜, 왜. 이렇게 거품기를 젖게 되면 네. 아무래도 안에 기포가 생기잖아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을 물확 벗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올라. 아 부풀어 올라요? 어.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에는 계란을 깨서 거품기로 잘젓고 한번 싹 걸러준 후에 잠깐 냉장고에 조금 두는 게 좋아. 어. 그래지 거품이 다 없어질 거 아니야. 맞지? 네, 네. 어. 그리고 일단 준비가 했으면 계란을 여기 지금 할께 계란 개당 한두개 정도? 두개 정도 분량이면 될 거야 네두개 정도 분량 어, 그리고 아 요렇게 불을 일단 켜어호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닥이 평평한 호라이팬일 좋아 네. 약간 울룩불룩한 거는 아무래도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겠지 어 맞지? 예. 그리고 기름을 조금 적당량 둘러줘 기름을한이 정도 이 정도 기름이 조금 어초보자는 조금 넉넉하게 두는 게 좋아 넉넉하게 두는 게 좋아요? 어, 이게 잘안 돌아가거든 어. 어, 잘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네. 이 됐어? 여기까지? 네 조금 이랬어요 <웃음> 아 그래? 쉬워 이거 엄청 쉬운 건데? 이게 좀 약간 다른 상태에서 잘 돌아가거든 네. 지금 기름이 잘 돌아가지 이게 네. 약간 기름이 달았다는 증거거든 그렇다고 너무 센 불에 하면 이게 갑자기 확 익어버려 맞지? 네. 그러면 좀 부드럽게 안 나오겠지. 음. 나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, 소리랑 들어볼게. 네. 어, 저거, 열이, 따라올랐지, 맞지? 네, 따라올랐어요. 어. 실패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지금 바닥에 뽀글뽀글 오르잖아, 네. 맞지? 그때? 살짝, 요렇게. 음. 이때, 불 세기가 중요한데, 너무 약하면, 이렇게 계속 연결되지 못하거든? 네. 어. 연결이 안 돼. 아, 좀 이상해 나왔다. <웃음> 그래도 진행할게. 네. 어? 좀 이상해 나왔다. <웃음> 아니, 그래도, 그래도 되겠 계속... 아, 그래? 네. 어, 어. 자연스러운데, 어. 그래 아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돌릴 때 네. 계속 연결돼야 돼. 아 연결이 돼야 돼. 아 어, 뭔지 알지. 중간에 이렇게 내가 돌려버리면 테두리는 이렇게 안 잉은 상태 될거 아니야. 아, 네. 근데 그게 계속 연결되면서 이렇게 말아 올라져 와야 돼. 음 네. 일단은 조금 뭐 실패적인데. 음 일단은 이해됐어? 네 이해됐습니다. 별거 없지? 예. <웃음> 아니 잘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다 맞지? 그런 응. 거 아니야? 응. 오늘 영상 여기까지